안녕하세요 잡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루 일상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아 그냥 대충 보내면 되지 라고 하시나요? 잡스의 하루 일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제대로 된 컨텐츠를 전해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5시 47분에 일어났는데요 평상시에는 5시 정도에 일어나는데 늦잠을 자버렸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저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랍니다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6시 12분에 집을 나서는데요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6시 12분에 교대 버스를 타야 되는데 늦은감을 느끼고 회사에 연락을 하고 나서 택시를 타게 되는데요 이렇게 늦잠 하나가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켰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비 요금을 낼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역시나 제 계좌에는 돈이 부족하더군요 다시금 제 지갑을 확인해보니 10만원짜리 수표 한 장과 만원짜리 한장 그리고 천원짜리 한 장이 나란히 있었는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택시기사님께 사장님 혹시 수표를 결제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답니다. 사장님은 수표가 안된다고 말씀하셨고 가는 길목에 편의점을 들려서 2 플러스 원 음료수를 구입했는데요. 음료수 3개 중 1개를 택시기사님께 드리고 저도 가면서 맛있게 마셨답니다. 꿀맛이란 표현을 이럴 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제 시간에 회사에 도착하였고 미팅을 하고 7시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11시간 중 9시간 동안은 서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을 하면서 동료에게 유튜브 관련된 얘기를 하기도 하였고 잠깐 쉬는 시간에 유튜브 대본을 또 적어보았답니다. 요즘에 저는 유튜브에 완전 미쳤으니까요. 어느덧 퇴근 시간이 6시가 되었고 제2의 직장인 집에서 할 것을 간단히 구상을 하면서 퇴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집에 6시 52분에 도착을 하였고 오늘은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먼저 먹고 후식까지 먹었답니다. 후식으로 먹은 아이스크림에는 수능생에게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이 메시지를 꼭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밥과 후식을 먹은 후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들고 8시 22분부터 유튜브 대본 만들기를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 두렵지만 대본이 완성되면 정말 행복함을 느낀답니다. 여기까지가 대본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다음 내용부터는 사진으로 전달하는 점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2020년 12월 3일은 수학능력시험인데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수능생 여러분들과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앞으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네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